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는 말씀은 안식일의 본질을 알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일하지 않고 쉬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밭에 들어가 밀이삭을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안식을 범했다고 예수님께 따져물었습니다. 그러자 여러 가지 예를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사람이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니 7일째 되는 날은 쉬시면서 사람도 7일째는 쉬어라 하고 오늘 보이셨습니다. 안식일은 일하지 않고 쉬는 것이 본질입니다. 그리고 목적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이 주인이라고 하십니다. 주인이란 주권과 주체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주인 마음대로 안식일은 일하지 않고 쉬고, 장사하지 않고 쉬고, 농사하지 않고 쉬고, 영업하지 않고 쉰다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쉬는 목적은 쉼을 통화해서 재충전하는 것입니다. 6일 동안 일하면 배터리가 소모되어 방전되듯이 재충전해야 재기능을 할수 있습니다 사람도 그것과 마찬가지로 쉼을 통해서 재충전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큰 뜻을 안식이기도 하지만 안락입니다 편안하게 쉬고 놀면서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규칙과 법에 매여 밖에 나가지도 음식을 사먹을 수도 없고 어디든 갈수 없다면 안락을 누릴 수 없습니다. 안락은 즐거움을 누리면서 기쁘게 행복하게 보내는 날입니다. 행복하고 즐겁기 위해서 보내는 날인데 무엇에 매여 있으면 안식할 수 없고 안락할 수 없습니다 안식일은 고쳐마르면 안락입니다 즐기고 누리고 좋음을 느끼는 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몸과 마음은 재충전되는 것입니다 더 분명한 사실은 안식일에 일하지 않아도 복 주시고 풍성한 삶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안식일은 복이 더욱 넘치는 날입니다.